저 좋은 생각이 났어요. 그, 저기, 이거, 쇼챔피언 팬말에 돕게 대기실 저거를 빼고, 여기 쇼챔피언 세븐틴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승강교시체로. 쇼챔피언. <목소리> 안 돼. 이거 어떡하지? <웃음> 어떻게 빼야 <웃음> 또 어떻게, <웃음> 어떻게, 어떻게 <웃음> 빼? 어떻게 빼? 이렇게 하면 오, 됐다. <웃음> 짜자잔. 좋습니다. 어 힘들어 어, 힘들어. 어 길이 너무 좁다.